뿌티성형학회 고익수성형외과 원장 고익수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다크서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크서클은 저희 고익수성형외과에서 정말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수술인데 제가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언제나 하시는 말씀은 지방이식을 위주로 해서 하는 수술이 3개월만 지나면 다 꺼진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빨리 꺼진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듣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결과 50대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실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3년 전 쯤에 수술을 하셨고 더 젊기 원하셔서 한번 더 시술 하신 분입니다 처음 3년 후그 다음에 다시 교정수술을 하고 나신 모습을 보여드리고 고익수성형외과의 다크서클이 지방이식이 왜 3개월에 안 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식이 대개 생착률이 50% 정도라고 본다면 최종적인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100% 100% 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배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부했다가 2주 정도 지날 때까지도 약간 걱정스럽게 약간 커져 있다가 그 다음에 1개월 쯤 됐을 때아 이제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셔야지 나중에 3개월이 됐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지방이식은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째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2주만 돼도 어 어우 너무 빠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3개월의 결과는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일주일째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지방이식술은 언제나 굉장히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1개월 쯤 됐을 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것은 최종적인 결과까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지방이식술을 기왕 고생하시는 김에 1주와 2주의 차이거든요 힘든 과정이 일주만 더 약간 부한 것을, 것을 감당하신다면 최종적인 것은 훨씬 더 좋게 남길 수 있고 년 50대 여자분이 3년이 지나도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